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병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무조건 수입이 크다고 해서 그쪽이, 그 방면이 더 보람된다, 더 행복하다 자, 그게 아니란걸또 제가 느껴가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콘텐츠 사업과 이 유튜브는 수입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아, 내가 정말 솔직해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응을 하고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책을 쓰는 작가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런 독자들과 만나기도 했었어요 글로 만났죠 대부분 자 그런데 더 가깝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어 나는 그냥 내가 겪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냥 얘기할 뿐인데, 내 빛일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엔 어쨌든 다른 협력 업체도 있고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진짜 만들고 싶은 거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 결정이 잘못되면, 제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잘못되겠죠. 뭔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손해를 얻고 만약에 월급이 밀려버렸다. 자, 그러면 그것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피해요. 예 직원들한테만 피해를 주나요? 그외 가족들, 그 직원들의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 책임감도 들고,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즐겁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일을 끝마치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유튜브를 하고자 한다면, 어, 무조건 이 수익이나 돈을 1순위로 하지 않고 2순위 정도로 조금 내려보세요. 메가 유튜버가 되면 좋겠죠. 근데 내가 메가 유튜버가 되지 않아도 기회는 많이 생겨요. 음, 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오프라인 교육 담당자들이 막 연락을 해온단 말이에요. 회사 채널은 5만 명 넘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도 굉장한 그 오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경험을 오롯하게 진정성 있게 이 플랫폼이 아 유튜브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품이 많이 들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보다 이 영상 편집하고 뭐하고 한데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 가지고 무언가 할거면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담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 진짜 무료로 쓸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됐단 말이에요 항상 꽁꽁 아,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컨텐츠를 내보여 네, 보세요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 뭔가 하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생긴 겁니다 누구나 나의 스토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항상 어, 영상 봐주시는 어, 구독자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